안녕하십니까. 노스마운틴 대표 조우용 북입니다. 저는 한국엔젤투자협회 이사 역할을 하고 있고 어, 7년 정도 스타트업과 어, 엔젤투자자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의 종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투자자와 쩐주는 다르다. 어감이 조금 강한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 돈이 많으면 다 투자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음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이면 그분이 돈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패션 의류 사업에 뛰어들까요? 아니면 그분이 갑자기 어, 게임 산업에 뛰어들까요? 그분은 어쩌면 또 다른 음식에 투자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패션업계에서 봤을 때는 그 음식으로 성공한 분은 돈은 마, 돈이 많은 쩐주일 수는 있지만 패션업계의 투자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자하고 쩐주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어, 투자자들을 이렇게 어, 몇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제일 창업자들이 만날 수 있는 엔젤 투자자가 어, 있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은 어, 개인의, 개인이 의개인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를 수도 있고 어, 오늘의 운세를 봤더니 귀인을 만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죠.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데 요즘에는 엔젤 투자자들이 굉장히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의 돈을 받아서 자기 돈이 아닌데요. 남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기도 하고요. 방금 엔젤 투자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엔젤 투자자에 대한 개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큰 도움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창업자들이 그 자기 주위에 뭐 3F라고 해서 뭐 friend, family 뭐 바보 같은 사람이 투자한다고 라 하는데 사실은 그 창업자들이 처음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주위 사람들입니다 아까 그세명 근데 문제는 어 이분들조차도 네가 무슨 창업이야 취직이나 하지 네가 무슨 뭐 스타트업을 한다고 그래 군대 나가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외에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 지인들이 일단 저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어, 저는 약간 그, 그분들을 꼭 돈의 재원의 투자자라고 보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의 어, 영업 담당 또는 마케팅 홍보 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어떤 지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회사에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외부 우리 교수님이 우리의 고문이나 자문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제가 그 전에 다녔던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협력업체가 될 수도 있고 마케팅 MOU를 같이 체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젤 투자자를 꼭돈 투자하신 분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로 생각을 해서 회사를 어, 이렇게 키워주시는 분들로 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를 엔젤 투자자라고 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창업하는 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물질적으로 이제 조건 없이 투자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뭐 지식적으로나 아니면 자신의 인프라를 가지고도 지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엔젤 투자자의 일환으로 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다른 종류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금융투자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종류가 크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 먼저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융투자자하고 전략적 투자자 이렇게 두 가지 큰어 투자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 형식적인 구분인데 어 사실은 뒤에 한통 속일 수도 있어요.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금융투자자들은 어 철저하게 수익을 목표로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뭐 은행, 뭐 보험사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하고 있죠. 그근데 어, 전략적 투자자들은 생각, 어, 약, 약간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자기 사업의 확장, 업그레이드, 신규 아이템의 개발 뭐 이런 목적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둔다고 해서 어 수익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 산업을 대, 대비해서 투자를 막 계속 하고 있, 있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어, 전략적 투자자라고 했습니다.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자기 사업과 연관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쟁사들보다 내가 먼저 이 회사를 어, 이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에서 투자한 반도체 회사가 만약에 이 좋은 반도체가 먼저 나왔는데 이거를 애플한테 먼저 납품을 한다. 삼성전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어 좋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만든 우리가 투자한 회사가 그 아이스크림을 다른 회사에 먼저 납품을 했을 때어 내가 너네를 어이 아이템을 우리 경쟁사를 어 지원하기 위해서 투자해 준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략적 투자자들은 어떤 자기네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금융 투자자들은 아유뭐 삼성이나 LG나 애플이나 비싸게만 파세요. 아니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상관없어요. 비싸게만 파세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융 투자자라고 하고요. 이 금융 투자자들의 그 대표적인 분들은 벤처캐피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듯이 우리나라에는 한 110개 벤처캐피탈이 있는데 이분들은 여러 곳에서 자금을 받아서 뭐 소위 그렇습니다. 돈 되면 다 투자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로는 어 보통은 상장 회사들이 자기네 사업에 어 신규 사업 진출이나 아니면 영역 확장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론 비상장 중에서도 어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이냐 전략적 투자자냐 성격이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의 성격을 잘 알고 접근하고 또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조윤국 대표님과 함께 지금 투자자의 종류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을 향해서 중요한 팁 하나 알려주시죠. 네 투자자들이 그 제가 마련한 장표에 보면 어, 엔젤투자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협회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략적 투자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 좀 찾아가시고요 찾아가는 가걸좀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는 거는 어, 좋은 기업들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 자체가 1입니다 1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분들한테 그, 어, 아이아를 멋지게 하고, 뭐 말을 잘하고, 멋진 사업 계획서를 제시를 하면 그 순간에 당장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뒤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투자의 속성 중에 하나는 신뢰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만나서 아이아를 또는 데모데이 때 아이아를 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어, 이 말한 것을 실제로 지키는가, 아니면 회사가 실제로 운영이 그대로 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사실인가, 이런 신뢰관계를 계속 어, 구축하다 보면 어, 정말 투자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 이세 가지 종류의, 제가 대충 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세 가지 종류의 투자자들을 만나고 나서 이분들의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그냥 버리지 말고 아 저분은 우리 아이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아 저분은 우리 아이템을 이해를 못해 뭐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투자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아직은 우리가 투자 유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IR을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회사 아까 처음에 말해, 말씀하셨지만 내실을 다지는 거 어, 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그냥 버리지 말자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에 어, 설득된다고 라 생각하지 말고 신뢰를 또 내가 말을 지키는 것을 어,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IR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어,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들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 어, 일단은 어,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협회가 있습니다.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그 기본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당신이 최소한 한 명의 투자자를 데려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천만 원 투자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천만 원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최소한 한병 데려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엔젤투자협회는 거기에 맞춰서 1대1 투자 아니면 1대3 투자 아니면 1대7 팁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협회도 거기에 보면 벤처캐피탈 리스트가 있습니다. 한 11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펀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 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어떤 심사역을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110개를 다 만나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죠몇 명만 만나보면 우리 회사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인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우리와 잘 매칭되는 회사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금융투자자들한테 돈을 밀어주는 것은 결국은 네이버, 삼성, 카카오 이런 돈을 버는 전략적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남겨서 일부를 이금융투자자들테 또 맡기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굉장히 끈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건 금융투자자들을 먼저 만나서 IR을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전략적으로 우리 사업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이 전략적 투자자들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영업을 같이 하거나 마케팅을 같이 하거나 레퍼런스를 얻거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으면 금융투자자들이 그걸 굉장히 높게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들 돈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쓴다는 건데 그분들의 그런 금융투자자들이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IR을 이렇게 멋지게 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아까도 내실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들과 협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끌어내시면 좋은 투자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내실과 협력이 가장 큰 창업의 주요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오늘 창업을 준비하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조용국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